무생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제거한 무는 6 곱하기 0.2 곱하기 0.2cm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썰기를 0.2cm로 편썰기를 해주세요. 0.2cm로 편썰기 한후 곱게 채썰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진 무는 그릇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에 먼저 고춧가루, 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는 굵은 고춧가루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색깔이 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지 않게 처음부터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습니다. 손으로 잘 조물조물 색을 물을 들여 놓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 주의하겠습니다. 양념은 다른 그릇을 준비하여 식초, 한 작은 술, 반 설탕, 한 작은 술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생강을 넣고 깨소금, 소금 1 6분의 1 작은 수를 넣어 잘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채는 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나가기 직전에 묻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무려진 무 위에 양념을 넣고 손으로 잘 버무린 후네 무생채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과 손을 함께 사용하여 3등분으로 나눈 후 가장 예쁘게 생긴 부분을 위에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복하게 담아주세요. 반드시 제출하실 때는 70g 정도의 무생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람수에 신경을 쓰셔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